대구 수성구 범어효성 에링턴 플레이스 84는 2020년 10월 23일 13억 9,500만 원 신고가 거래가 됐지만 지난 2월 12억 6,800만 원까지 하락했다. 수성구 범어 센트럴 프르지오84 역시 2021년 11월 12일 13억 6,000만 원의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지난달 15일 10억 8,000만 원에 거래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